끝이 성형외과 회장 고있수니다 오늘은 이물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물질 뭐 멋있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야매주사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어, 찜질방이나 미장원 그리고 피부관리샵에서 아, 내가 사실은 저, 그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언니가 뒤로 빼줘서 좋은 거라 그러면서 주사를 놓고 다니시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속으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물질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옆집 아줌마도 맞고 뒷집 언니도 맞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괜찮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솜씨가 꽤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그걸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멀쩡했던 분도 50대 60대가 넘어가면 거의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몸이 그나마 건강하고 면역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유가 넘어가면서부터 갱년기 오고 내 몸의 면역체계가 뒤흔들리는 호르몬도 많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딱 되면 그동안 얌전히 있던게 뻥 터지면서 굉장히 붉어지고 붓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제거를 할 때가 문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물질 제거 야매주사 제거 그렇게 해서 달려들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사실은 주사로 녹인다 실리콘 액체 실리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에 그 인테리어 공사할 때 창문에다가 이렇게 비 새지 말라고 실리콘 액체 실리콘 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사로 녹는다고요 주사로 녹는게 그 바깥에 그 비오는데 거기에 견딜까요 그렇게 그런 주사제가 어디 있을까요 항상 뭐 염산을 뿌리면 좀 낫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내 몸이 견디나요 그런 주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주사를 녹인다고 하시는 분들의 1번 쓰시는 것이 뭐냐면 실리콘 액체 실리콘을 녹이는 주사를 상상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야매주사가 녹는게 아니라 이 야매주사 때문에 생긴 주변의 염증조직들이 오그라들길 바라면서 주사를 놓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자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실리콘 야매 주사를 녹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주변의 염증 조직만 오그라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 조직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정상 조직을 푹 떨어뜨려요 오그라뜨려요 뚝 떨어지니까 어 만져지는게 좀 줄은 것 같아 근데 얘정제가 없어져야 될게 아니라 밑에 게, 밑에 게 없어져서 얘가 잠깐 떨어진 것 뿐이지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사로 녹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쪽에 들어가서 야매주사도 못 녹이고 내 몸의 정상조직만 퍼꺼트리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두번째 레이저로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레이저로 뭐 어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레이저의 파장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내몸내 내 얼굴에 있는 지방 여기 불독살이나 이런데 얼굴 지방을 녹이는 그 다음에 뭐 몸에 지방을 지방을 녹이는 데에 맞춰진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파장에 맞는 것을 타겟팅해서 개만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레이저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뭐뭐 뭐 이것도 녹이고 저것도 녹이고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딱개만 그러면 레이저가 지방에 맞춰져 있는데 자면 주사를 녹일까요? 지방에 맞춰져 있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주변 조직, 조직들의 조직 일부분은 나오고 왔다갔다 하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인 그 파장에 적합해서 찌르면 액체 실리콘이 줄줄 녹아서 개만빠져나 이런 상상을 하신다면 그것은 믿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 중에 가장 정교하면서 제일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 정교하게 물리적으로 딱딱한 곳을 부셔 조금씩 부선해서 정교하게 빼내는 흡입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드리고 그걸로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을 내리자면 야매주사의 방법은 야매주사의 성분을 최대한 체외 바깥으로 빼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술의 핵심이고 그 이외에 레이저나 아니면 녹이는 주사 그런 걸로는 상당히 효과가 덜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